이제 자르기 전에 칼날에도 균이 살아있다든지 묻어있으면 또 양파 모종에 병균이 또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스키 타듯이 이렇게 그냥 미끌려져 갑니다 아 그렇게 미끌려 간다? 네 이거는 어디서 하나요?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웃음> 풀씨도 그렇게 많이 안 났고 비닐 피복을 해서 소독을 하고 그 다음 풀씨를 좀 어느 정도 삭혔기 때문에 풀씨도 많이 안 나고 모종잘났네 뭐 오늘 이제 부직 뽑기는 날인데 깔끔하게 잘 났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 비닐을 한몇개월덮는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비닐을 한한달반 가까이 덮었다가 그 토양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닐 벗겨내고 가전기도 실을 이렇게 밀고, 그다음에 이제 부직포를 씌웠다가, 이제 오늘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양파 모종이 올라오면서 짤룩병약을 한번 이제 쳐주면 훨씬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모가 올라오면서 여기 토양하고 그 모종하고 이렇게 딱 만나는 부분 고기가 굵게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밑에 부분 자체가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딱 꺾여버리는 병이거든요. 그런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약을 한번씩 쳐주면 좋습니다. 오늘 벗기는 이유는 뭡니까? 어, 너무 또 부지포를 계속 씌워 놓으면 양파 모종 자체가 너무 웃자라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바람을 맞으면서 키를 너무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단단하게 뿌리 밝은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영양제도 좀 줘야 되고 이제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또 풀도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이렇게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매주기도 매 줘야 되고 이제 발라는 전부 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부지포를 벗겨 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해 줘야죠. 중간에 너무 밀식이 되어 있어버리면 중간에 있는 모종들이 조금 작게 되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똑같이 모를 키우기 위해서 중간에 한뼘 정도 이렇게 20cm 를 띄우고 네줄네줄 네줄 하면 요두 줄은 바깥쪽에 양분을 빨수 있고 요, 요쪽 두 줄도 안쪽에 간격을 여기 두면 여기 이제 비료도 있고 영양분이 들어있겠죠 거기에 양분을 먹고 똑같이 균일한 모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한뼘 20cm 를 띄웁니다 미 예, <웃음> 네. 그리고 중간에 이게 나중에 피복해서 심을 때도 이렇게 중간 정도에 20cm 정도를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또 찢어주는 게 있습니다. 찢어주는 걸로 사용하셔서 하게 되면은 최대한 균일한 그 양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웃음> 들었습니다 아 이거 <야>, 뭐, <웃음> 쬐보 쬐보 그러더만 예, 여기 쬐보입니다 쬐보 뭘째요 쬐기는 비닐을 쬐다고 쬐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은 아. 이제 양파 마늘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수확할 때 이제 감자 그 순을 쳐내고 난 다음에 감자 수, 비닐 중간에도 찢어도 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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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쇠톱날이거든요 아, 쇠톱날이요? 네, 새톱날 여기 지나가면서 비닐이 살짝 들리면서 부하를 받으면서 쫙 찢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네.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하면 너무 빨리 닳겠죠? 네. 돼 있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세로 하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톱날 쇠톱날을 네. 이렇게 달아 놓은 겁니다 아, 톱날 네, 쇠톱날을 하게 되면은 이빨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딱딱딱딱 걸리면서 비닐이 칼보다 이게 훨씬 더 오래가고 잘 찢어집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키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어... 양파 할 때는 양파가 키가 작거든요 네. 그러면 요 칼날에 옆으로 이렇게 처진 잎들이 잘려지겠죠 그러면 여기 전기테이프를 사용하셔서 요만큼 음. 테이프로 감아주시게 되면 은 그냥 밀고 가지 잎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게. 네. 테이프 보셨어요? 네. 그거는 어디서 사나요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웃음> 아침에 한통? 저녁에 한통? 어. 일하는 친구들 출근하기 전에 한통 어. 퇴근하고 나면 한통 어. 네. 이차꼭 필요하네 꼭 네. 필요하기 때문에 거액을 주고 <웃음> 거액을 투자했죠 <웃음> 안그러면 이 많은 면적들 매일 아침저녁으로 약대 들고 다녀야 돼요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 그래서 처음에 드론 갖고 해보다가 드론은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서 어. 영양제를 지금 이렇게 인산가리 제품 이런 걸한번 척셔주지는 못하거든요. 어. 뭐 살균 살충 뭐 이렇게 침투 이행성 약을 사, 사용을 할 때는 드론도 충분한데 어. 조금 뭐칼슘이라든지뭐 이렇게 나중에 인산가리 계열이라든지 이런 걸 흠뻑 번 주주를 정도로 이렇게 적셔주기 위해서는 광역 살포기를 필요하더라고요. 짱이구나 이게 짱. <웃음> 농약, 농약의 끝판왕이죠 <웃음> 지금 내일 이제 기계 가지고 약간 긴 모종들은 커팅을 해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밑에 약간 바라가 조금 늦게 되든지 그런 모드를 하고 균일한 사이즈의 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합니까? 지금 요렇게 살포를 해 놓으면 아침까지 이 약들이 수분이 마르지 않고 그대로 묻어 있거든요 아... 약은 밤에 저녁 시간에 치는 게 최고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웃음> 약은 밤에 쳐라 저녁 시간 밤에 치라 그러면 또그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못 치시니까 음. 아침 일찍 아니면 해질 무렵 해가 넘어갈 좀그 그때 치시게 되면 작물이 그 영양제라든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아침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효과를 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뭐 아, 어, 이제, 양파 모종을 자르기 위해서, 이제 기계를 하는데, 칼날에, 양파가 보면, 뭐, 병균이 걸렸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제, 자르기 전에 칼날에도 균이 살아있다든지 묻어있으면, 또, 양파 모종에 병균이 또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불로 한번 살짝 소독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우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맨 위쪽은 나중에 이제 굵어지면서 무게가 실리면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아 쓰러져요? 네더 예, 커버리면 이게 서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카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커버리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요정도 크기에서 이렇게 카팅을 탁 해주면 너 먼저 발아가 돼서 큰 모랑 그 다음 조금 늦게 발아가 돼서 올라오는 모랑 균이란사이즈에 크기의 모종을 키울 수 있고 그다음 한번 카팅을 하고 나면은 몸통이 굵어집니다. 위로 성장을 <웃음> 하는 것 같다가 한번 카팅을 하게 해주면 이제 심을 때 어느 정도의 모종 굵기가 나와줘야지만이 손으로 딱딱 씹었을 때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고 바닥바닥하게 서 있는 모를 심으면 훨씬 일룩률도 잘 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위로 키큰 거보다는 이 짧으면서 굵은 모를 심어줘야지만이 이게 뿌리 활착이라든지, 그 다음 딱 모종을 심었었을 때 하늘을 보고 탁서 있는 그런 모종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태, 이 상태에서 더 크면 이제 이게 자기 무게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지금처럼 서 있을 때, 이때 잘라주시면 훨씬 균일한 똑같은 모를 갖고 실 수가 있습니다.